안녕하세요. 보험금 팔레방입니다. 던진 열쇠를 받다가 두부 손상을 입고 심장질환이 악화되어 사망하였다면 재사망보험금은 지급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금감원 98조정-15호 토대로 면밀히 이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판단, 쟁점, 피보험자의 사망을 당의 보험약관에서 정하는 제사망으로볼수 있는지 여부 부검감정서에는 비보험자의 사인이 심장병변으로 급사하는 과정에서 두부 손상을 입었을 가능성과 심장병변과는 무관하게 두부에 가하여진 외력에 의하여 뇌진탕을 일으켜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있음을 동시에 기록하고 있는 바 의료경험측상 60세 이상의 노약자들은 두부에 가하여진 육체적, 정신적 외력에 의하여 갑자기 쓰러져 사망할 개연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비록 심장병변에 의하여 사망한다 하더라도 육체적, 정신적으로 인체에 스트레스를 가할 수 있는 모든 경우, 즉 정신적 흥분, 과로, 노동 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편 경찰서 사망사실 확인서상 피보험자가 노점 단속 반원에 의해 단속 과정에서 뒤로 넘어져 사망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고 경찰서 조사 개요 및 목격자 진술서에는 단속 반원이 약 7m 거리에서 키를 던져주는 것을 받으려다가 넘어져 사망한 것으로 명시되어 있는 바 당시 피보험자는 평온한 상태가 아닌 급박한 상황에서 극도의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음을 추단할 수가 있습니다. 설령 피보험자가 체질적으로 허약하다고 하더라도 사망하기 11개월 전에 심방세동으로 2개월 통원치료 받은 사실이 있더라도 사고 당일 강압적인 단속과정에서 경미하지 않은 우발적인 외래의 충격을 받고 사망하였음이 인정되므로 당해보험 약관상에 재사망으로 인정함이 상당합니다. 결론적으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재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신 점 고맙습니다.